김건희 씨 박사 논문 표절 의혹 논문 표절 의혹과 김건희 거리. 씨의 허위 경력 허위 이력을 적은 사람. 김건희 여사의 그 논문이 표절의 집합체다 점집 범페이지네요 블로그의 내용 이런 걸다 짜짓게 해놔가지고 어떻게 유지를 영어로 소리라는 대로 쓰냐 누가 거짓말을 해난내 살아온 이력이 다일련일년다 증명이 되는 사람인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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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대 졸업장 있다 이면 필요없어. 졸업장을 반납하고 싶을 정도까지 분노한다는.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발표가 가장 많은 박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웃음> 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가 진짠지 가짠지. 네 이건 의도적이에요. 네. 의도가 느껴져요. 이런 사람도 박사구나. 한국 수준이구나. 그런데, 이동훈이 또 있더라고요. 이은이사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이사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이사람이은은사사문이이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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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리포트가 검색이돼서 나왔어요. 김여사 논문의 문장과 동일한 문장이 담긴 리포트. 그 출처는 각종 자료 등을 사고파는 한 리포트 거래 사이트였습니다.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고 가입을 하려 했더니 가입비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입해 가지고 네, 이거를 또 음, 확인을 해야 되나? 어? 근데 5천원 가입비를 주고 이제 에, 가입을 해서 주역의 음양 사상이라는 리포트를 이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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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학부 학문을 학부 페이퍼도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웃음> 그거 <웃음> 캠퍼스를 사실 쓰는 대학생조차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김건씨가 한해 논문 몇 편을 쓴 건데요. <웃음> 이런 논문이면 몇 편이 아니라 열 편도 쓸수 있겠다. 이거 수준 제가 내일 모레 써서 가져올 수 있어. <웃음> 이 정도 스케일의 연구를 실제로 제대로 진행을 하려면 최소 6, 7 개월의 시간이 필요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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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검증단의 표절 검증 결과 김여사의 논문 네 편이 모두 표절로 판명났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검증단에서 이 논문을 확인한 교수님들은 다 진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표절이라고 하면 이 다른 연구자의 그래도 멋있는 부분을 그냥 인용도 안한채 따오고 뭐 이런 게 보통 표절인데 정말 아 이거는 표절이란 말도 좀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이 학교 있는 입장에서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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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외로 그냥 무더기로 턱턱 나오는 거예요. 일부만 이렇게 조금 했으면 찾기가 어려운데 무더기로 가져왔기 때문에 금방 발견되는 거예요. 박사기놈의 설계 방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82쪽, 82쪽부터 8쪽 99쪽까지 전부 다, 아, 전부 다 똑같습니다. 이 H컬처에서 사용했던... 특허사업계획서에서 나온 거고요. 뭐 이런 사진까지 다 똑같고 그림도 그대로 네, 네, 그대로 똑같이. 다 그대로 그냥 파일 통째로 가도다가 입혀 놓은 거 그리든 그려야 되고 남의 걸 그린 걸 가져왔으면 출처 표기를 반드시 해야 되죠. 특허사업계획서의 소유 회사는 H컬처 테크놀로지. 김여사가 과거에 재직했던 회사입니다. 대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제가 이제 허락을 해준 이후로 그 논문 자체 에 문제가 있고 그런 거에 만약에 이제 그렇게 대수리라 생각하면은 제가 뭐 허락을 안 했겠는가? 네, 논문으로 써 이거는 가치가 없지 않냐? 회사 대표는 사업 계획서를 김 여사의 논문에 싣는 것은 허락했지만 그대로 표절될 줄은 몰랐다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국민대는 특허권자가 학위 논문 작성에 동의하였단 점을 고려하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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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집 사이트의 소개글이 박사 논문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블로그 글도 논문에 그대로 실렸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남녀궁합표도 블로그에서 가져왔습니다. 검증 결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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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그그뭐 고관계 없을 것 물론 제가 탈퇴 그 논문 쓴건 맞거든요. 그 들이왜 탈퇴를 하느냐? 음. 뭐 한건 맞는데 그게 거논문의 검증 결과 총 118개 문장 중 50개 문장을 그대로 복사하여 붙이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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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쓴게 아닌 거죠. 이 논문을 저자박같치기로 그냥 그대로 자기 건 있냐. 어, 지금 통계까지 그대로 표절했다는 거죠.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증 결과 이 논문은 9개의 학위 논문과 2개의 학술지 논문 등에서 복사하고 짜깁기 하여 작성된 것이며 타인의 논문을 거의 통째로 베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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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쓴 건데, 어, 나중에 사실은 그 김건희 여사가 쓴 것처럼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둑질이고. 김건희 여사 논문에 대해서 국민대는 표절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국 14개의 교수 학술단체로 구성된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표절이 매우 심각하다고 발표했습니다. 같은 논문을 두고 왜 이렇게 검증 결과가 다르게 나온 걸까요? 네, 그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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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대 연구 윤리 위원회가 검증 시오 경과의이유로 김건희 여자 논문 본 조사를 하지 않자 동문들은 국민대 졸업장을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동문들의 분노를 담아 분신가도 같은 졸업장을 반납한다. 김여사의 논문 검증을 촉구하는 졸업생 200여 명의 뜻이 모였습니다. 우리 국민대학교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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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200명의 가오와한장한장 한장 담긴 사연은 대단했다고 생각을 하고. 재학생도 학교 앞 1인 시위를 통해 논문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댓글에도 건의대표님막 이렇게 적혀 있거든 커뮤니티나 SNS 이런 데서 뭐 국민대를 뭐 건의대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든지, 뭐 국민대 학생들은 뭐하냐, 너네 어? 다 숨어서 뭐하고 있냐, 나와서 오소리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 라 학교를 좀 조롱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온 학교인데.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민대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학교의 명예를 걱정하는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한 국민대 교수가 어렵게 현 상황에 대한 소견을 밝혔습니다. 사실 국 내부에서 자체 검증으로 이 문제를 제대로 풀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데 그러한 검증을 어, 포기하는 순간 국민 검증단이라는 외부 검증 칼날이 어, 국민대로 향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작년 10월 교육부의 검증 요구에 국민대는 재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당시 국민대의 재조사 소식에 서울의소리 기자와 김건희 여사가 나눈 통화 내용입니다. 국에또또 건데 또 국민대 또 논문 갖고 그 담당 또그 저기 교수님이 또또 얘기 나오고 두만보니 몰라. 네. 아휴 몰라 하라 그래. 뭐래? 그래. 교수님이 나온다고 국감에? 아니 그 국감에 나가오는 게 아니라 음. 이제 그 조사하는 거 음. 아까 내 잠깐 기사 본것 같은데. 음 재조사라고 제조사하면되 뭐. 연구윤리위원회로 검증의 시간이 넘어가면 어, 좀 안심할 수 있다. 왜? 그 연구자 교수 집단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그것과 더불어서. 2012년에 문대성 씨 논문 검증을 굉장히 잘한 기억이 선명했다. 2012년 당시 태권도 전 국가대표 출신의 국회의원 문대성 씨. 그가 2007년에 받은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 논란에 휩싸인 것입니다. <웃음> 국민대학교 에서 여러 가지 빠르게 조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나는 기다리겠다. 그입장을 바뀌고 논문 표절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주체적으로 어, <웃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시 국민대 윤리위원회는 예비조사 착수 후 보름 만에 문대성 씨의 논문 검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본에 뭐, 그 대해서는 어... 문대성의 박사학위 논문 연구 주제와 연구 목적의 일부가 명지대학교 김모의 박사학위 논문과 중복될 뿐 아니라 서로 이론적 배경 및 논의에서 기술한 상당한 부분이 일치하여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났으며 범교율위원회 규정에서 정의한 표절에 해당하는 문대성 씨의 박사학위 논문은 김건희 씨 것보다 1년 전 겁니다. 더 옛날 거예요. 그런데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보다 더 옛날 것도 그렇게 엄격히 연구 윤리를 적용해서 문대성 씨의 학위를 취소했던 국민대가 그 나중에 나온 김건희 씨의 학위 논문을 가지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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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을 쓰면서 정말 힘들게 썼어요. 스물여덟 번 디펜스하고 너무 너무 힘들게 하면서 뭐 몸에 장애도고 막 허리 너무 아파가지고 고생도 하고 병원도 다니고 갑자기 학교에 논문 박사 논문에 대한 권위가 땅에 추락한 것아서 도저히 건못 참겠더라고요. 그럼 그리고... 지도 교수의 끝없는 수정 요구에 중간에 포기할까도 했지만 이를 악물고 노력한 끝에 논문을 완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그 동기들 선배들이 고생하고 논문을 썼는데 김건희 녀석로 인해서 학교의 명예가 완전히 실추가 돼가지고 근데 같은 급으로 취급을 받으니까 이게 못 참겠다라고 분해서 분노는 서승만 씨를 국민대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국민대학교 명예를 더럽히는 맨몇 교수와 총장 내가 잡으러 왔다. 개명 전 이름인 김명신으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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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논문에 기재된 심사위원들과 저자 이름을 지운 채로 김여사 박사학위 논문의 교정 교열을 의뢰했습니다.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딸기밭이죠. 그 말이냐 하면 오르면 무지 많아요. 아예 뭐라 그래야 될까이 박사학위 논문 같은 건 최소한도 정제가 돼야 되는데. 네. 박사 논문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통과된 날 정도로 좀 그런 건 있죠. 김여사 논문의 인준서, 심사위원들 서명의 필체가 비슷해 보여서 의혹을 더욱 불러일으켰는데요. 아니니까 그러니까 학교별로 이름을 타이핑하고 도장만 찍을 수도 있긴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문제를 참고자 하는 거는 이 교수들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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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심사위원장인 오승환 교수를 찾아가 봤습니다. 오 교수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질 않았습니다. 논문 심사를 함께 했던 다른 교수에게서 심사 당시의 상황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안영훈 교수님 계십니까? 저희 MBC 피우처서 왔는데요. 이게 지금 너무 가 많아서 이아 음. 그냥 믿으시겠어요? 저희... 예, 저 그냥 하고 싶으신 말씀 그냥 그후 허... 그 여러 번의 방문 끝에 마침내 오 교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안녕하십니까? 혹시 그 오승환 교수님 맞으세요? 지금 MBC PS 쪽에서 나왔는데요. 혹시 그 인증서 부분 확인한 그 서명에 그시체가 똑같 동일한 것을 보이는데 혹시 직접 하신 게 맞습니까? 원래는 조교가 컴퓨터로 출력을 하잖아요. 심사위원들께서 도장을 찍어요. 원래는. 아 네. 원래는 그렇게 그런 프로세스는 안 돼. 그날 마치 조교가 이름을 깜빡하고안쓴 거예요. 빨리 이거 이서라도 해서. 선생님이 그냥 싸만하게 하자. 김근 여사 아니었으면 전혀 아무 일도 아닌 프로세스에 대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논문 심사에서는 전혀 그런 건 없고요. 아무 문제가. 표절은 다른 얘기라서 들을 말씀이 없는 게 윤리원에서 발표한 거에 대해서 답변이 나갔다고 생각해서 제 개인의견을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오 교수는 심사위원들의 이름을 조교가 쓴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육부의 특정 감사 결과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다른 과들의 인준 과정은 어땠을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조교님이 보통 받아주시나요? 아니요. 본인 직접 가서 받아야 교수님 한분한분 찾아다녀야 되는 세야됨. 심사 위원들에게 직접 도장을 받았다는 다른 과 졸업생. 김여서가 졸업한 학과의 인준 과정에 대해서 학내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절차나 과정에 대해 우리가 통과되었다, 최종 승인이 났다, 이 정도를 박사들에게 통보했고, 도장 다 받아놨으니 인준서 가지고 가서 인쇄하라고 줬습니다. 논문 심사 당시에 김 여사의 논문 수준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솔직히 사업 보고서 같다는 얘기가 교수님들 사이에서 나왔어요. 그렇지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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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지도와 심사를 맡았던 전승규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어렵게 만난 전 교수. 기자예요. 네. 네. 말씀 좀 들어보려고. MBC 네, 네. 네, 네. 네. 네, 피스처 표준 피드라고 합니다. 논문 표절에 관한 것은 예. 네. 그 학교의 공식 발표 예예예. 네, 그를 네, 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 심사의 공정성 예, 예. 이런 부분은 <웃음> 제가 작, 지난 그 겨울에 그 교육부 특정감사해서 그, 그 충분히, 충분히 설명했기 예. 때문에 예, 예. 네, 그거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김여사 논문 심사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 김건희 씨박사학위 논문 표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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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학부생이라도 표절률을 신경 안 쓰면 안 된다. 표절을 하면 안 된다. 너희 생각을 써라. 학교에서 이런 걸 나한테 가르쳐줬으면서 정작 학교는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중적이다, 모순적이다.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부인으로서 김건희 여사에게 결자 해지하는 마음으로 학위를 반납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